아주 작은 손길로 같이 있게해 주세요. 울고픈 눈, 인생 길이 보다. 재 눈 손길로 같이 있게 해주세요 사랑스러운 손길로 보근니 감싸주세요 울고 웃는 인생길이 고달프 사랑을 다 마치고 당신의 꿈 속에 당신의 꿈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같이